Too many days in the darkness. i o e s h t h a t l m e a you. o t h Thank you. t h a t t h n a k n t h o a t Thank you. Thank you. 나돈 많이 벌어서 10억만 나한테 갖고 와. FA에서 100억 받으면 나한테 10억 갖고 오는 거야. 아버지 계 아, 합 아, 다 아버지 저 10억 받아도 되아 당해 받아야지 당연하 아, 까 아, 아, 있습니다. 당일받아야지. 10억. 100억 받으면 10억 내 거. 어, 미 아, 처 아, 내 아, 찾아갔 e have 아 e n Good s t u d e n t You good teacher. Uh, u m um, I mean, I don't have a n y else to, say to him. 아 I mean, I've t a l k about him all the time to everyone. It's um, his potential, i s limitless. Uh, he's got so much talent right now. His work ethic is one of the best I've ever seen. So as long as he continues to work hard and do what he's doing, he's, he's going to have a really long, successful career. But it's an honor to work with him, be his teammate. He's a great player, an even better guy. He's a great p l a y e t in my life. He's a great player in my life. h e a great p e r in my l i I'm not a c r a f You don't, don't cry. cry. You don't cry. <laughs> <laughs> no, nah, but seriously, I, I love working with him. He's, for the first day, he's been super hard working. He's always eager to learn, ask questions. And it's always fun to watch him pace. He's such a competitor. It's a lot of fun being his t e a m m a t e So, I was a k the middle of the n a y o u r e not a kid in the middle of the day? Yeah, I was a kid in the m n d d l e of the day. 아이고, 우리 아들하고 얼마 만에까 <웃음> 중학교 끝나고 나서는 처음이죠. 한 7년 됐네, 7년. 너무너무, 어너무 너무너무, For el e Dia de los Maestros, p o r e s o r e a e l e l e l t a o u a o r t a n o u a a n t h a n 아 불?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무료 무잘 크게 예. 네. <웃음> 찍었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땡큐 라이온트 라이온트 아들이 참 미숙하네요 <웃음> <웃음> 어, 그 메인 투스쿠치님을 대신해서 저희 투스 조장님께 달아드리겠습니다 투스 조장님 나왜 I found that photo in so far, and it's from way back in. 그래, 제자들이 참 이렇게 잘 돼가지고, 이 영광된 자리에 설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제자들한테, 어, 삼성 라이언스 구단에 이런 자리를 해주시때해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진짜 멋진 하루였습니다. 그래, 지금 원베이스볼이라고 클럽 야구를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기들 가르치면서 몇번 연습했는 게, 오늘 서트라이는 <웃음> 안 돼가도, 그 좋은 데 비슷하게 돼가서, 어, 정말 좋네요 어, 모두들 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큰 부상 없이 좀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뒤에서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최선을 다하는 삼성라이온스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태인이가 지금 봄에 잠깐 안 좋았다가 지금 자기 페이스를 찾았다고 어, 집에 가서 좋아하던데 하여튼 건강하고 어, 한 게임 한 게임 삼성라이온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인이 오늘 스승의 날 고마워 <놀라> 자 우리 삼 m s 이 r 하이 i h a m o a n g a y From i